안녕. 어? 야, 아, 무슨 일이야? 나 무슨 일 있어? 나오늘부터 여기서 살라고 아, 아이, 그게 무슨 소리야? 멀쩡한 너희 집 놔두고 네가 여기서 왜 살아? 멀어서 오가기 번거롭고 공부할 시간도 아낄 겸 해서? 뭐이이 따지자면 내가 너한테 얹혀 사거거지생활거 이거 게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가, 이 가,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살 건데 미리 좀거겨 살면 안 되냐? <웃음> 안돼 안 되는 건안 돼. 그러니까 빨리 가 데려다 줄게. 이 시간에 차 끊켰는데 택시 있어. 아나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. 뭐 밥을 안 먹었어?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지. 야 그리고 너는 이 시간까지 밥을 왜안 먹고 다니는 거야? 내가 몇 번이나 기길래밥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. 아 그리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사람이 밥 먹는 걸 까먹냐? 어이구! 아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몇 번씩 챙겨줘야 돼. 챙겨줄 수도 없어 이제. 아 진짜 말도 그렇게 안 되죠, 진짜. 에이구. 아 좋다. 아이 저기 오늘 밥만 먹 먹는 거야. 그 이상은 안 돼. 나 분명히 얘기했어, 안 돼. 그 이상? 그 이상 뭔데? 자국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. 영민아, 우리 나중에 꼭 이렇게 살자. 이렇게 살면서 병원 하나 접수해 버리자. 너 흉부일까, 나 신경일까. 어때? 멋있겠지. 내일부터 전반적인 검사를 다시 할 거예요. 내일부터 이 순서대로 추약해 주시고요. 혈압도 못 나. 혈압도 잘 챙겨 주세요.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?